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보자 엄마미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추고 추고 추고 추고 추고 추고 네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네, 기다려주신 분들 너무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마음을 예, 받아주세요 <웃음> 네, 오늘 음, 좀 주제를 가져왔는데 과연 어떤 주제를 가져왔는지 궁금하시죠 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위에 제 네임 카드를 올려놨으니까 자기소개 영상 한번 눌러 보시고요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궁금하시죠? 오늘 주제 발언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빠밤 네 오늘의 주제는 자 많이 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자동차에 관련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동차 네, 과연 어떤 감사 표현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그리고 네, 재밌게 아, 네, 시작해볼까 합니다 같이 해 주실거죠 네, 뒤로 버튼 안 눌러 주실 거죠? <웃음> 감사일기 같이 들어주고 따라해 주실 거죠?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감사합니다. 교통신호를 잘 지켜주어 감사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가 있어 감사합니다. 자동차의 디자인이 예뻐서 감사합니다. 추우면 히터가 더우면 에어컨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차 안에서 노래를 들을 수가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탈수 있어 감사합니다. 교통신호를 잘 따라주어 감사합니다. 자동차의 힘을 주는 기름에 감사합니다. 자동차가 목적지에 도착하게 해주는 내비게이션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가지 한국어로 표현한 감사 표현이었고요 었 네, 그리고 저희 영상 끝까지 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은 최근에 약간 노래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궁금하시죠? 어떤 노래를 쓰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한데 <웃음> 영어 비밀입니다 예, <웃음> 네, 그럼 농담이고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피아노 곡 중에 하나여가지고 그 영상으로 가노래가잘 맞는 것 같아서 올렸고요 궁금하시면은 다음번에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 영상이 궁금하신가요? <웃음> 제가 나중에 또 피아노 영상도 올릴 예정이니까요 기대하셔도 좋고요 또 미소와 함께하는 여화 미소와 함께하는 피아노 영상 기대되시죠? 네 기다려주시면 바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천과 반응이 또 좋으면 더 힘이 나겠죠 네 추천과 댓글과 영상과 구독, 알람 설정까지는 저를 춤추게 합니다 <웃음> 네 그러면 바로 영어로 표현하는 10가지 감사 표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Thank you for driving safely Thank you for keeping the traffic signal safe Thank you for various kinds of cars. Thank you for your beautiful car design. If it's cold, there's a heater. If it's hot, there's an air conditioner. Thank you. Thank you for listening to music in the car. Thank you for being able to ride with us. Thank you for following the traffic signal. Traffic signal. Thank you for the oil that powers the car. Thank you for your navigation to get your car to your destination 네 어떠셨나요 이렇게 영어로 표현 10가지 감사 표현이었었구요 음, 마음에 드셨나요 <웃음> 네, 속으로도 따라해 주셔도 되구요 이렇게 영상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관련된 표현 자기 자기소개 영상 올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일본어 감사 표현이죠.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んにちは。では始めます。安全運転をする運転手さんに感謝します。 交通信号をよく守っ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様々な種類の自動車が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自動車デザインがきれい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寒いとヒーターが熱ければクーラーが出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車の中で曲を聴け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多くの人が一緒に乗れることに感謝します。交通信号をよく従って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自動車に力を与える油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自動車が目的地まで到着することにしてくれるナビゲーションに感謝します。 최고, 최고, 최고. 사이 도우세... 도우 되쇼까 이까가 대쇼까네 이렇게 해서 10가지 한국어로, 영어로, 일본어로 표현한 감사 표현이었었구요 마음에 드셨나요? 네네 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해서 다들 조심하시구요 저도 역시 몸조리 잘하면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역시 있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구요. 어, 마무리 멘트 하면서 또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소로 시작해서 미소로 마무리지는 그날까지 미소보자. 너어 미소는 계속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네 이제는 우리가 고어져야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이제는 우리가 이뤄져야 할 시간 다음 다시 만나요. 네 내일도 새로운 주제로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